시청자 여러분들, 도끼입니다 <웃음>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여사친이 되어서 뭐 여자한테 궁금, 여자들은 왜 이래? 뭐 여자는 이럴 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답변을 드릴까 하고 기획해본 컨텐츠예요. 맥주 준비하셨나요? 맥주 한잔 하면서 맥주 준비했다면 지금 짐 당장 가. 자, ASMR. 스토커즈. <웃음> <웃음> 아, 아. 여자들은 남자들이 와이드 팬츠 입는 거를 싫어할까요? 그거는 진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림핏 슬랙스보다 와이드 팬츠 입은 남자가 더 좋아요. 진짜 펄럭이는거 있죠? 왠지 뭔가 얼핏 잘못 보면은 치마 같은 거.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와이드한 슬랙스도 좋아합니다. 아벌루는 싫어하던데 이게 왜냐면요. 벌룬 손을 잘못 입으면 괜히 살짝 구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슬림핏을 입었는데 막 어, 내 다리보다 이뻐. 어, 구름 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웃음> 근데 제 기준 세미 와이드 핏을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 사무실이 달라도 꼭 찾아와서 인사하는 여사원이 있어요. 메신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얼굴 보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게 뭘까요? 그게 다인 사람입니다. 성격이 밝은 분, 아님 남자분 부서의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회사원분은 분명 그대가 계신 사무실에 볼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대를 알기에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장님은 소래눈을 드시는거죠? 아 냄새만 맡아도 내가 약간 소나무 숲에 와있는거 같아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소래눈은 틀딱이란 증거 틀딱! 따지는 아니죠, 나. 내가 후반이긴 하지만 틀딱은 아니에요. 왜 여자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감정에 공감해주는 게 먼저일까요? 오빠. 오빠가 그러니까 여자를 모른다는 거야. 그거 공감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힘들어서 그럼 난 어떻게 만나? 일단 미안해, 자기야.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 속상해서 눈물부터 나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오빠는 잘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울지 마. 일단 뚝.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뭐가 아닌데? 어, 뭐가 아닌지 알긴 알아? 당연히 모르겠지. 알면서도 그러면 쓰레기지. 아, 진짜 속상하다. 나 그냥 집 갈게. 모든 여자가 그러진 않지만 저도 이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서운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내 남자친구가 내가 왜 속상한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미안해로 풀어지는 화가 아니라 너가 이래서 속상했겠구나. 미안해. 또 그거 한 번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쓸게 너가 이런 걸로 속상해하는 줄 몰랐네 정도 일단 고개를 끄덕여라 잘잘못은 따지지 마라 판단은 내가 아닌 여친이 하는 것이다 <웃음> 남자는 항상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말했죠 과실이 남자 쪽에 더 많을 때 근데 만약에 과실이 여자한테 더 많아 근데 여자가 저래 만나지 마요 힘들 거야 인스타 예쁜 여자들은 실물이나 똑같나요 정말? 여자들끼리 만나면 제, 제 친구들이랑 저는 사진 한 장을 던지기 위해서 진짜 서로 막 이러면서 찍어줘요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진짜 잘 나온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 고정이 들어갔을 거고 다 자기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릴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꼭 여자들만인가요? 인스타 잘생긴 남자들은 실물이랑 똑같나요 정말? 아닐걸요? 아무튼 요 질문은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인스타를 엄청 믿진 않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때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잖아 라고 서운해하고 긍정적으로 말했다가 못 가게 되면 그때는 갈수 있을 것처럼 말했잖아 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드리자면요. 그때는 힘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더 기다려보자 좋게 말하신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으셨지만 저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저 문장에 당신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게 티가 나요? 안 나잖아. 나도 진짜 여행 가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졌네 그 말을 함께 해주면 돼요 나도 진짜 너랑 여행 가고 싶어 아 진짜 라고 말하면 화날 일이 없지 말 요만큼만 더 붙여주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여행 같이 가서 맛집 가고 이쁜 카페 가서 사진 찍고 밤에 산책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들 수도 있고 너무 아쉽다 일해야지 내 남자 일해야지 일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은 아직도 긴데 희미 누나는 왜 그러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웃음> 태생이 시끄럽고 저희도 악플이 많이 달리긴 합니다 여러분 악플이 달려요 귀여운 척 그만해라 혀 짧은 소리 내지 마라 근데 죄송한데 혀 짧은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서툴뿐이에요 내가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면 내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오버워치 속에서 거기서 배웠는데 뭘 배웠겠어요 어디 계시다 오셨나요 저는 영국에서만 10년을 살았고요 뉴질랜드에서도 2년 하이판에서도 2년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왜 계속 예뻐지냐고 질문한 게아니었 也改呀。 여자는 왜 자기 모습보다 거울 모습을 더 뚱뚱하다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아요. 아 여기 조금만 들어갔으면, 여기 조금만, 코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쁜 연예인들한테도 다 물어보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한국이 좀더 심한 것 같기는 해요. 한국만큼 저렇게 늘씬한 여자들이 많지가 않아. 아 남자분들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어? 응? 나 정도면 뭐 약간 이런 단 근데 여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모는 묻지 말고 옷잘 입는 남자 몸 좋은 남자 몸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옷을 잘 입혀주면 되지 누나 제가 여사친이랑 전화하면서 밤도 여러 번 새고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전화해주는 친구 해주래요 이런 건 무슨 뜻인가요? 여자가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호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호감 있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지 않아요 헤어진 지 5개월 된여전 여친이 인스타 차단도 안 하고 제 스토리 올리는 대로 다있는데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이거 둘중 하나예요.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중요하고 스토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얘 스토리를 보고 얘가 올리는 게시글을 봐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둘중 하나예요. 시사장님 여사친인데 단둘이 여행도 같이 가고 새벽에 문득 전화오기도 하고 가끔 만나면 밤새 술도 같이 먹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냥 친구일까요? 근데 이게 두분다 솔로이시면 괜찮아요 근데 둘중 하나라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런다? 저는 용납 못해요 유교 만세! 나도 솔로일 땐 자유분방하고 즐겁게 잘 놀고 취해서 막집 들어가고 이래요 근데 연애를 한내 네 남자가 생긴 순간은 달라야지 내 관리는 내가 해야지 내 남친도 알아서 지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쵸 여러분? 만났을 때는 정말 다정다감하다가 주말이면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나는 원래 카톡을 잘 못해 나는 원래 문자를 잘 못해 그게 뭔 소리야 관심이 있으면 투자를 해. 관심이 있으면 은 쉬싸 쉬 싸다가도 어 카톡하지 그 사람 주말에 딴 사람 만날걸요? 원래 문자를 못해 원래 카톡을 못해 그러면 일할 때는 부장님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카톡을 바닥바닥한데 관심 있는 여사친 직장 지나다닐 때 가끔씩 커피 사다 주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커피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라도 커피를 한두 번 사주셨는데 그럼 좀 센스 있는 여자라면 그 여자도 한 잔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바퀴 만해 얘가 그러면 그좀 아니지. s t a l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여사친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굿밤에요.